다음은 부산의료원입니다.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, 최대한 당일 차단과 거리 유지, 용과 자체 등 사회적 거리 마스 xin k 시승차 c h 연제공영버스 차고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파차입니다. 파차입니다. 네아지나가라